올바른 방법만 알면 돼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내 환경이 어떻고 뭐내빚이 얼마가 있고 내가 가진 게 얼마나 없는지에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여러분들은 바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바로 좋아지기 시작할 수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1초만에 갑자기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는 없겠지만 시간을 조금 두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나아간다면은 모든 상황들은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고 머지않아서 여러분이 딱 생각했던 그대로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모든 게 여러분들 일관되게 나아간다면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자포와자포밀리 하이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상상 라이프님, 최은율님, s u 님보랜버피님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10대를 위한 시크릿인데 10대를 위한 것 뿐만이 아니라 그냥 사실 성인들이 봐도 상관이 없거든요.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 전국 서점 최장기관 베스트셀러 1위 출판 역사상 최단기간 3억부 돌파 전세계 3억의 독자를 인생을 변화시킨 시크릿이 돌아왔다. 론다 번 시크릿 18페이지를 읽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는 무엇이든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너는 커서 무슨 사람이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은 우주비행사요. 의사선생님이요. 발레리나요. 축구선수요. 라고 말하면서 무엇이든지 꿈을 꿀수 있었죠. 하지만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수많은 고난, 지나친 타인의 기대감, 꿈과는 관계없는 요구와 한계에 부딪혀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 꿈을 이루지 못했는지 끊임없이 질문을 퍼붓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런 답을 해줄 겁니다. 꿈을 이룰 만큼 똑똑한 사람이 아니 라거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장애물들을 극복할 능력이 없거나 심지어는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지 않다거나 실력이 부족하다면서 말이죠. 자 이때는 마치 삶의 야망과 폐기를 기성세대에게 도둑맞은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시크릿은 대체 어떻게 우리의 꿈을 이루어지게 하는 걸까요? 자 만약에 우리가 되고 싶었던 것, 하고 싶었던 것에 어떠한 제약도 없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무엇이, 무엇이 되고 싶나요? 원하는 장소는 어떤 곳이든 갈 수가 있고 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될 수가 있고 또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그런 그런 힘을 발견한다면요 이제부터는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시크릿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가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 옛날부터 시크릿을 알고 지냈던 분들은 약간 추억이 새록새록 샘솟을거예요 강연이나 솔루션이나 이런걸 하다보면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보면은 이제 처음 이제 마음공부를 시작한지가 얼마 안돼갖고 마음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막 10년 전뭐 5년 전부터 어 시크릿을 알고 있었고 그런 책들을 봐왔었고 그리고 실천했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한동안 입구지내다 다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되게 많고 옛날부터 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과 다시 얘기를 해보면은 그 초반에 그 뭐랄까요 어?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의 설렘이라든지 그런 두근거림이라든지 무엇인지 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사실 느껴지진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을 자 만약에 만약에 우리가 되고 싶었던 것 하고 싶었던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제약도 없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장소는 어디든 갈수 있고 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될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 되고자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 시크릿을 알고 끌어당긴 법칙을 알고 포라크를 알게 된 이후에도 여전히 한계에 갇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이니까 나는 뭐 여자니까 나는 남자니까 나는 어 지방대학교에 나왔으니까 나는 2년제 전문대를 졸업했으니까 이렇게밖에 안될거야 나는 대기업에 못들어갈거야 중소기업에 못들어갈거야 나는 부자가 될수 없을거야 나는 이성이 좋아하지 않을거야 나는 내 꿈을 이룰 수 없을거야 라고 너무 많은 한계속에 갇혀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네, 그 법칙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한계속으로 떨어져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아 맞다 하다가도 혼자 남게 되면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 나는 근데 아 키도 작고 얼굴도 별로 못생겼고 말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될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내가 원하는 회사에 취직을 하겠어 내가 사장이라도 난안 뽑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네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만 안다면요 올바른 방법 이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는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방송을 조금 이제 길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게 너무 당연해졌어요 너무 당연해져 갖고 그냥 생각이 현실이 되는 것도 너무 당연하고 그리고 당연히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없애기 위하 위해서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문제가 아니라 원하는 것 그래 집중하면 문제 사라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런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져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렇게 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가끔 이제 댓글 같은 거 보면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닌 분들도 많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고 시작하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고 옛날에 했었는데 그러니까 되게 오래전에 했었는데 그때도 제대로 못했다가 이제 와서 다시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당연하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당연하지 않다는 걸아 저한테 당연한 것들이 여러분한테 당연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어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조건에 상관없이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는 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왜 부정적인 걸 생각하면 안 되는지도 너무 쉬운 얘기라고 저는 지금은 생각하지만 아 그게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어 그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왜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건지 모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네,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은 시크릿의 원조격이라고 할수 있는 끌어당김의 원조격이라고 할수 있는 시크릿을 가지고 와서 예, 이걸 보면서 네, 여러분들이 정말로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불행한 일이 언제 생길지 몰라서 불안한가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왜 스스로를 무기력한 상황 속에 두려고 하나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조종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간절히 원하기만 하면 내가 간절히 원하기만 하면 내 인생에선 좋은 일만 생기도록 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으세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우리가 생각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한테 달려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든지 이제까지 우리가 무슨 일을 겪었든지 이제부터는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시크릿의 저자 론다 번자 여러분은 정말로 전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수 있어요. 사실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앞으로 이전에제 영상들을 볼 때든 오늘의 영상을 볼 때든 그 다음에 제 영상들을 볼때든 아니면 제 영상이 아니라 이런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말을 하는 영상들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할때 기억할 건딱 하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있다 내 생각을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 할수 있다면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펼쳐질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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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나아간다면 모든 상황들은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고 머지않아서 여러분이 딱 생각했던 그대로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모든 게 여러분들이 일관되게 나아간다면.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은 자, 55페이지를 보면 은 일단 시크릿을 이해하게 되면 사람들은 언제나 모든 생각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서 이해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원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을 생각을 해야 되죠. 정말 악몽이군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떤가요? 우리는 하루에 적어도 최소한 6 0 0 0개 이상의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여러 생각들을 제어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느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우리는 좋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생각은 더 좋은 생각과 감정을 불러옵니다. 이는 바로 우리 인생에서 이 모든 멋진 일들이 일어나도록 끌어당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역할을 알고 있을 때 완벽한 날이 계속되고 행운이 지속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한 느낌이 든다면 이는 우리의 생각이 어두운 곳에 울타리를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종종 부정적인 생각과 나쁜 감정의 소용돌이로 이끌기도 합니다. 나쁜 일은 더 나쁜 일로 변하고 이는 아주 나쁜 날의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샤워를 하고 있는데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시리얼에 우유를 다 붓고 나서 상한 것을 알아차리는 등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불쾌한 상황들을 생각해보세요. 하나의 불운이 다른 불운을 가져오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나쁜 상황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모든 불행은 한 번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시작되고 이 생각은 어떤 나쁜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까지 더 나쁜 생각과 나쁜 감정을 끌어당깁니다. 나쁜 반응은 다시 더 나쁜 생각과 감정을 끌어당기고 갑자기 우리의 파장이 나쁜 반응을 끌어당기는 사슬로 고정되고 맙니다. 상실의 연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운한 날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단지 불운함 때문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쁜 일들은 그저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생각과 감정을 변화시키는 것만으로 우리 스스로 나쁜 날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방법은 자각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스스로에게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나의 파장은 어떤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흥분한 상태로 들떠있다면 멋진 일들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를 내거나 분노를 느끼거나 우울하거나 두렵다면 우리가 끌어당기는 것은 매우 음침한 것들 뿐입니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고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약간 두려워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워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 많은 생각들을 통제할 수가 있나요 하루에 사람이 한 5만가지 정도의 생각을 한다는데 여기서는 이제 6천가지라고 했죠 6천가지는 최소한 최소한 6천가지에서 한 5만가지 정도 보통 생각을 한다는데 그 많은 생각들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통제를 할수 있나요 중카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생각들을 통제하려고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 우리는 우리의 감정만 보면 된다. 왜냐하면은 감정이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은 어쨌든 간에 그 수많은 생각들이 긍정적인 생각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은 그게 뭔진 모르더라도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단 하나. 우리의 기분이 안 좋다면은 우리의 기분을 좋은 쪽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우리의 기분이 좋다면은 그거를 바라보면서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좋은 기분 좋은 에너지에 따라서 좋은 파장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 멋진 것들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바꾸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잘 바꾸고 있나요? 분명히 엄청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생각과 감정을 바꿔야 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말로 여러분들은 그걸 실천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나요? 어제는 어떤 감정을 느꼈고 또 오늘은 또 어떤 감정을 느꼈고 혹시 여러분들이 나쁜 감정을 느낄 때그 감정을 그냥 방치하진 않았나요? 여러분들이 되게 좋은 일이 있었을 때그 좋은 일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가볍게 넘기진 않았나요? 되게 사소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챙기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 순간순간의 생각들과 감정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거죠.